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 타이머 어, 무인경보기를 타이머에 맞춰서 어, 해당 시간에 이 센서에 인체감지 센서에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이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무인경보기 말하는 센서 스피커를 정해진 시간에 이 타이머를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타이머인데, 이런 타이머들을 구매하셔서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2만원대에서 이건 한 2만, 2, 3만원대, 5만원 미만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타이머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요일, 시간대, 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이 설정을 잡으면 됩니다 이런 타이머 설정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디지털 타이머 인데 어, 수동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자영업소에서 어, 수동으로 많이 쓰죠 어, 수동 타이머를 쓰셔도 되고 이 디지털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꼽으시고 그리고 이,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리듬 배터리 선을 하나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선을 단락시키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배터리를 내장하는데 배터리를 넣지 않고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스마트폰 어, 잭을 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 소형은 어, 스마트 아답터 충전기가 없으니까 어,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아답터 이런 아답터가 있죠. 그래서 아답터를 꼽으시고 휴대폰 충전기 아답터입니다. 휴대폰 충전기 아답터를 꼽으시고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연결하면 해당 음원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어, 근데 타이머에 의해서 어, 어, 나오고 있어요. 이 타이머에 의해서 해당 시간,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울려야 되겠다 하면 출근 시간 때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 또는 퇴근 이후 업무 외 시간 에이 음이 나오면 좋겠다 하면 업무 위의 시간대로 맞춰서 어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시간대에 인체 감지가 되면 바로 음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는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소형 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건전지를 빼 놓은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 충전기 잭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중간형 스피커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리듬 배터리가 충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이걸 꼭 넣어 놓은 상태에서 이 전원을 인가하면 자동으로 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빼고 쓰시면 한 일주일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거는 자체 배터리가 휴대폰처럼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셔서 이 두선 음,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분리해 가지고 이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다음에 붙여 사용하실 수 있게 단락을 하시면 됩니다 비전문가 분들은 이 부분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제 고출력 스피커가 있죠 이 고출력 스피커 이 스피커인 경우는 자 이와 같이 고출력 스피커인 경우도 이렇게 타이머 타이머에 아답터를 이렇게 꼽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타이머에 설정된 해당 시간대에는 이 전원이 인가가 돼서 자동으로 센서 앞에 인체감지가 되면은 이 멘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일 시간대 분까지 해서 어 디지털 타이머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어 좋고 일반 그. 타이머 인터넷에 예, 1-2만원대 아날로그 타이머를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퇴근시간이후를 설정을 하셔도 되고 보통 자영업소에서 간판불 타이머를 이용하죠 그렇듯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유동인거 많을 때 또는 어 퇴근 후 방법용으로 사용을 하실 때라든가 적정 시간대 출퇴근 용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만 해당 사항 있는 시간대에 이음성멘트 사운드가 올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응용을 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타이머를 이용해서 적정 해당 시간대에 이 스피커가 올릴 수 있게 그외 시간에는 어 전원이 차단되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 어, 우선 무인 센서 감지기에 대해서 오늘 안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어, 이 스피커를 켜고 끌수 있는 전원을 인가하고 어, 전원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